사형선고를 할 때,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가는 곳입니다. 선고받은 것이 바로 사형선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시켜줘도 아멘이고 감사만 나오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고 어떤 종류의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도 내가 진즉히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생각했어요. 사방 오기섬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한다.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 답답하지 않다. 낙심할 일이 생겨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않는다. 거꾸리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니 한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의 죽인 그 모든 능력이 내가 내 몸에 다 짊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왜 그런 바울이 이런 생각과 사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느냐 바울은 잠시 받는 환란이라고 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그 모든 일들은 잠시 받는 환란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면 천년의 행복을 느끼고 만년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을 쓰고 그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어제 어 집사님 부부 두 팀이 살짝 와자 목사님 신년때 예언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예언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중에 다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습니다. 거리가 먼 관계로 그래서 아 지금 무슨 예언이냐 말은 못해서 속여서 나 지금 곤란하다. 영빨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육체에 질병이 생기고 이러는데 주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나 준비 안 되어있다 영이 지금 약하다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거든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말씀으로 탁탁탁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드리면, 내가 순종을 하는 쪽으로 가든지, 불순종하는 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 배부를 찌르는 말씀이니까, 하자니 손해볼 것 같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고 순종으로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한 사람은 근심하여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같이 합시다 주님 말씀 드리면 손, 선택의 코너에 몰린다 예. 때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출구가 보야되는데 여 출구가 막혀있어요 사방팔방에 막혀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분명히 답답한 일인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방으로 막혀있고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을까 핍박을 받는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누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온다니까거꾸리뜸을 그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상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해받고 누명 쓰고 이단소리를 들어가면서 미쳤다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온전히 미친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사형선고를 받으면 희망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희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어제 밥을 먹을 집에서 밥을 먹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발목을 막 쑤셔요, 발목을 손곳으로 쑤셔요. 크크. 그해서 그런 너무 너무 아픈 거예요. 밥을 못 먹게, 밥을. 또한술 먹으면 허리를 와서 막 계속 쑤시고.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분별 잘해. 혹시 나이가 들으니까 혹시 병이라도 생길까? 관절에 이상이 생길까 그걸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데나 그랬어요. 야 너는 지옥에 가서 고통 안 받냐? 전에 가서 눈이 열어져서 주님하고 같이 가서 지옥에 가서 자세히 보기는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고통밖에 안 하셨어요. 확 너는 좋겠다 근데 나는 처음에는 너무 내가 놀래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게 만들고 고통만 받게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몸에 베어서 어느 정도 견딜 만하니까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직접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기조로 했는지 알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김 목사야 아들아, 너는 나를 본 기념으로, 내 얼굴을 본 기념으로 지역을 갔다 와라. 근데 그 이야기가 나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살살 웃으시면서 내 기분을 맞춰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거부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러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아무리 안 가겠다고 제안하고 그러는데도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지옥의 밑바닥에 던져져 있고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전기가 흐르는 그 쇠장살 안에 갇혀있기도 하고 막 전류가 러는데 대기만 하면 부직부직하면서 다 가루가 됐버리고요 또 오른쪽 왼쪽 망막이 떨어졌을 때도 레이저 속에 나타나신 내 눈을 지지기 위해서 레이저를 검사하는데 레이저 속에 나타나신 주님도 레이저 빛이 보다레저 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여러분 이 전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력하고 레이저 빛이 센지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이 레이저 빛보다도 수백 배더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시니까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깜깜한 불, 깜깜 불이 없는 깜깜한 속에서 누군가가 불을 딱 켜면 보이는 것처럼. 불 속에, 불의 모습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내 육체는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잠깐 손을 흔들면서 코믹하게 웃으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시는데 그 잠깐의 주님의 그 모습이 내가 눈이 안 보이고 다섯 군데 피가 나는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만나고 체험하면서도 또 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놀래킬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는 날마다 고통과 낙심과 늘 흔들림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질병 하나로 우리는 흔들리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보는 순간에 주님이 다 회복시켜 버리고 고쳐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고치는 게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눈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사막에 불뱀들이 날아와서 불뱀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불뱀들이 나타나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만 물어 지키잖아요. 물어. 막 불뱀이 가려는 독이 온몸에 퉁퉁 불어요. 그런데 주님은 치료 방법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다른 거 없고 빨리 노스로 뱀 모양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높이 매달아라 치료 방법은 간단해요 장대에 높이 달린 높이 빔을 보면 산다 그 높이 빔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뭘 말하냐면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독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불뱀이 가져오는 독이 순식간에 빠져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뱀에 눌린, 물린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처방 때문에 안 보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을 그대로까지 이제 퉁퉁 풀어서 때와 시간을 놓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불뱀에도 물려서 죽는 사람 불뱀에 물렸지만 쳐다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참 순수해야 될것 같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잔머리를 쓰고 뭔가 개회라고 이러면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면 다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고 껍데기는 답답해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 같아 전염병이 막 창궐해 앞으로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올 텐데 여러분 시짐신이가 전염병이 막 도니까 자기 체제가 위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만을 쏘셔 대만 쪽으로 폭격기 날리고 전투기 날리고막 아 어? 분위기를 더 악화시켜 그래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또 대만은 대만대로 또막 전쟁 분위기로 가고 F14가 막, F16가 막비행기다 같이 막. 출구가 막혀있는데 기가 막힌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막 코너에 몰리고 막다른 골목인데도 유익이 되고 기쁨이 있고. 자 바울은 항상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인들을 부를 때야이 도둑놈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해서 다시 말해봐 야이 도둑놈아 야이 날강도야 그럼 우리는 안색이 변하잖아요 예수님은 다도 할렐루야 낯이 편하지 않아요 바울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성정이 완 강력한 사람이 자 그럼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밖에 없느냐 골로세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우리가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이제 천국 가면 <웃음> 하나님처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식의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조금 영적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지식도 새로워지고 언어도 새로워지고 말도 새로워지고 생각과 감정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의 몸은 싸우지만 내 안에 새롭게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 영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모든 것이 막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장차 다가올 그 나라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만 갈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날마다 지금 새롭게 되고 있어요. 새롭게. 우리에게는 적절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잖아요. 껍데기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나타난 건데. 내 속에서 내 영이 느끼고 있는 것이었어요. 내 영이 느끼고 있는 것. 체가 느끼고 있는 끝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은 내 속에 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내 지식이 지금 하나님의 지식에 점점점점 점점, 점점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점점점점 점점, 점점 다가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지식이 이제 성숙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영의 지식의 성숙은 현실적으로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우교싸움을 당하고 피파가를 당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내 안에서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인터넷 주스를 봤는데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여자 여자분이 헬스를 해서 그 대회에 나왔어요 그 인, 인트리식에 떴어요 30대 40대 몸매로 여자분이 비키니 수영복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근육질이 돼가지고 쉐이익하 몸으로 탁나와서 이렇게 그냥 남자들이 다볼거아니야 여자들도 보고 남자들 보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는 속에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분이 몇 살로 보여?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40대, 50대. 그 밑에 설명이 쭉 되어 있는 날로 보니까, 76살 된 할머니가, <웃음> 76살 된 할머니가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대회에. 어떻게 해서 76살 먹은 할머니가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관절염이 생기고 누워 있었는데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면 괜찮다 의사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근육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헬스 다니면서 막 근육을 하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고 운동을 하니까 허리 아픈 것 다리 아픈 것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음. 뭐뭐연면인을 해야 되겠죠 <웃음> <웃음> 막 똥패도 쏙 들어가고 군사리 다없어졌어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85세, 6세 된 할아버지가 또 나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30대, 40대 근육을 가지고 있다 머리는 다 빠졌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겨울 내내 핫벤치 있고, 메리아스, 조끼 메리아스 하나 있고, 바깥에 조깅하는 거야. 조깅하고. 오늘 방송기자가 취재했는데 집에 가니까 할머니가 누워계셔 목발을 짚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 준비하면 할아버지는 바깥에 나가서 핫벤치에고 조기강 살탁보면서 조기강 오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 미친 노인네가 미쳤네 감기걸리잖아오 무슨 소리야 두 분들이 하는 얘기가 몸이 근육을 만드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고 힘이 생긴다. 몸 근육 테스트를 해보니까 80세, 70세 노인 애들이 20대, 30대, 40대 초반에 몸 근육이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근육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근육을 만드는 이유는 몸에 면역력이 생기고 예. 그리고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감기 안 걸리고 건강 유지하고 그러나 이건 육적인 건데 육적인 것도 건강한 것도 필요하긴 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진짜는 그런 근육이 있다 할 때라도 90, 100 예수가 아닌 것에는 다 지나갑니다. 예. 잠시, 잠깐 그런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영적 근육을 만들기, 영적 근육을 만들기. 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육은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세월이 흐르면서 육체적으로 쇠약해 가는데 우리의 영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영적 실존이 있는데 영적 실존이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점점, 점점 가까이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적절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김 목사에게 어떤 고난이 적절하게 영적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 적절한 고난이 오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나도 모르게 육체를 통해서 다양한 시련과 고난이 오는 걸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답답한 일, 우기쌈을 당하는 일, 거꾸리팀을 당하는 핍박당하는 일, 핍박 당하는 일, 결국에는 죽는 일까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올 때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더 강해지고 있구나. 주님의 나라에 점점 칼날이 임박해 있구나.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그 현장에 내 영의 지식도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깊이 더 많이 얼굴과 얼굴을 보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할렐루야 네. 단한 번에 세상을 살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오늘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 내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유능하게 건강하게 오래 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사명을 잘감당 오래오래 살면서 주님을 더 기쁘게 시 하는 지와 이루어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